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영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된 데 힘입어 상승 출발했는데요 차기 총리로 금융시장 신화적인 리사 스넥전 재무장관이 선출된 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시진핑 주석 3년인 발표에 중국 관련 정치 이슈로 하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홍콩에서는 이와 관련해 페닉셀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MS와 애플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2대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유는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전년 대비 2% 감소했다는 소식에 하락했는데요. 시진핑 체제에서 코로나 제로 정책의 장기화 우려도 하락 요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인사들로 시장 규제 우려에 하락세가 있었지만 영국의 정치 관련 불안 요소 완화와 개별 기업들의 실적 기대로 시장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영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과 인플레이션의 부담이 해소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높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 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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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10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7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5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1시에 9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신뢰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103.2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증가한 104.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마감 후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트위터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나 시간은 미정입니다. 알파벳의 실적 예상치 주당 순이익은 1.28달러이며 트위터는 0.00239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